그리고 화열과 액화열은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얼음이 막 들어있어요 얼음 0도씨에요 근데 그 후에 여기는 눈물이 있어요 근데 이 물은 0도씨에요 근데 이제 물이 100도씨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수증기가 100도씨일 때가 있어요. 여기, 공기가 있 합시다. 그러면, 이 조를 비교하고, 이 조를 비교하고, 이 조를 비교해 봅시다. 일단, 물과, 이물 100도씨, 온도가 지금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열 에너지의 크기에요. 여기서 알수 있듯이, 온도가 높을수록 열 에너지는 더 커져요. 그리고 얼음 0도씨보다 물 0도씨일 때물 100도씨일 때 수증기 100도씨일 때로 보면 여기서 상태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체보단 액체, 액체보단 기체 방식으로 해서 이열 에너지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융해열은 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고요 응고열은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두 열은 열 에너지가 같아요 거기에 그 응구열을 내고 가지는 그 열의 에너지의 양이 같아요 그리고 기화열과 액화열도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분자 운동이에요 특별한 것은 분자 운동인데 분자는 음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러면 온도가 높아가거나 그 에너지를 상태로 나하는데 쓰기로 해요 그럼 흡수하면 은 활발해져요 그래서 이 때문에 상태 변화가 생기는데요 상태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가열, 그리고 냉각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가열 곡선과 냉각 곡선인데요 가열 곡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여기에 온도가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올라갑니다 만약에 여기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번의 상태는 고체잖아요. 이때는 온도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열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고체 등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온도가 올라가요.